토아, 세치나, 고루화는 요괴와 인간의 피를 이어받는 반요의 소녀들이다. 어린 시절 숲의 화재에 휩쓸려 헤어진 쌍둥이 소녀 토아와 세치나. 언니인 토아는 시대수의 시공을 넘는 터널로 전국시대부터 현대로 시간여행을 해 카고메의 남동생 소타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히구라시가의 딸로 양육되어 무도를 잘하는 중학생으로 성장했다. 한편, 전국시대에 남겨진 여동생인 세치나는 요괴 퇴치사의 우두머리가 된 고하쿠 밑에서 요괴 퇴치를 생업으로 하고 있었다. 카고메와 이누에샤의 딸 모로아 역시 현상금 사냥꾼으로 귀신 잡는 모로아란 별명을 얻으며 역시 요괴 퇴치를 일삼고 있다. 토아와 세치나와 헤어진 지 10년 시대수의 시공을 넘는 터널이 다시 열린다. 토아는 현대에 온 세치나와 제외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토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. 이렇게 되어 세치나와 같이 현대에 온 모로아가 가세해 그녀들 반요 야차 공주가 현대와 전국 시대를 종횡무진 뛰어다닌다. 족발이.